10월 18일, 오늘의 일기. 어 오랜만에 이제 영상 일기를 찍는 것 같은데 음 요즘에는 예 네, 한참 아직도 데뷔 준비를, 앨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, 녹음은 다 끝났고 이제 춤과 그리고 뮤비만 이제 남은 상황이다. 그래서 지금 뭐 추... 주... 아니, 복구... 아니 노래, 노래는 노래 이제 곡은 다 끝났는데 그래도 뭔가 하면서 좀 그래도 좀 늘은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뭔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컨펌도 받고 했으니까 좀 좋은 곡이 나왔을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또 많은 것을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춤과 그리고 뮤비 촬영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관리 같은 뭐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이어트가 좀 힘든 것 같다. 다이어트 처음 이제 운동할 때도 안 하고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음 그래서 뭔가 저녁에 계속 이제 살을, 살이 쪄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뭔가 그사람들 먹고 나는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아이 저녁 때마다 좀 너무 배고파서 좀 음.. 진짜.. 뭐라 해야 되지? 그냥.. 너무 배고파지는데 그런 것도 참는 게 이제 그런.. 이제 데뷔의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. 그래서 되게.. 음.. 형 지금은 이제..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 녹음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는 좀어좀 어좀 널널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굉장히 힘든 댄스 수업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뭐 오히려 뭔가 지금까지 너무 좀노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빨리 좀 되게 춤도 더 많이 늘고 싶고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것 같다. 그래서 일단은 앨범은 좀 되게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춤으로 퍼포먼스적으로 많이 우리가 그런걸 어, 표현하면은 이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,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서 열심히, 다,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. 되게, 그냥, 좀, 다 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. 좋을 것 같다. 오늘의 일기는 끝.